그래서, 탈, 산하, 진어지, 복하고, 착, 장육, 폐구지, 이하시며 산하란 말은 도산합니다. 도산하, 도사나, 도자를 생략했죠. 도산하의 진어의 복을 벗어버리고, 도산하, 원만, 보신의 유대한, 그야말로 참, 임금같이 거창한 그 부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궁자가 와서 보고는 겁이 나서 자기를 붙잡아 혹시 큰봉병이나 당할까 그렇지 않으면 큰죄를유명을 덮어 쓰지나 않을까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겁을 내서 시겁을라고 도망치니까 그래서 또 사나 그 거룩한 진흙 의복을 벗어버렸다 하니까 원만 보신을 도와버리고 어, 이제 장육 폐구 옷을 입었다. 장육 폐구는 화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 겁니다. 부처님을 장육금신이라고 하지요. 서가열래를 지금 인도에서 탄생하신 그 어, 부처님이 장육금신이라고 합니다. 장육금신. 저가 여래. 우리한테 대면은 그것도 거창한 몸이죠. 장육금신도. 그러나 원만 보신 도산아의 몸에 비하면은 세발의 피지 지극히 작고 지극히 못난. 모습이죠. 그래서 법화경에 나온 그그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노사나 진의복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화신 불, 화신 불 지금 석가모니 불초라한 그 모습으로 그 땜고 헤어진 옷 입고 접근하려고 궁자하고 가까이 친밀감을 주어서 놀라지 않도록 접근하려고 장육 폐구 그런 옷을 입으시면 입을 작자 장육이란 말은 친육책입니다 신장을 뜨대요 장육은 일장육책이라는 뜻이에요 일장육척 그러니까 친육책이죠 신장인 16자 일장이 열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커지요. 우리보다 한 300커지요. 우리는 육척이면 368 거지만 300행이죠? 구신화성에 그 부처님, 누, 누, 누 계시는데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죠? 그 정도 아마 컸을 거예요, 부처님이. 시종 도솔 강하하사 탁 마야태 가시며 도솔천으로 붙어서 강하함을 보이사 팔상성도를 할때 도솔 내이상이죠. 네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가신 겁니다. 꿈에 흰 코끼리를 타고 보살이 내려오셨죠. 마야부인에게 에, 어머니라고 이제 마야부인에게 공경이 인사를 하고 그랬죠. 마야의 태 으탁을 하시며 으탁탁자 주태 출태하시며 열달 동안 주태를 하고 태중에 있고 또열달 후에 이제 출태를 하시며 출태란 말았네요 어 탄생이죠. 그다음에 납비 생작하시며 왕비를 낫비는 야수다라 같은, 야수다라니, 찬인이 모두 그런 부인이 세 분입니다. 사실, 서가열의 부인이 태자 동궁비가 그런 동궁호 비, 태자비를 어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으시며 나후라 출가 고행 6년 이후에 출가하여 고행 고행을 6년을 한 이후에 목보리수 하에 2초로 유자하사, 목보리수 어, 나무 밑에서 풀로서 자리를 만드사. 목보리수란 말이 뭔 말이요? 그냥 그냥 보리수면 보리수지. 어째 목보리수요? 그게 식물로 되었으니까 식물 나무 보리란 말이에요. 그냥 어, 목자가 없으면 보리는 도구든 도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식물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풀은 길상초라는 풀입니다. 길상초로서 자리를 만드사. 그걸 깔고 앉았죠. 방석 대신 부드러운 풀이라요. 길상초. 부처님이 앉으신 풀이니까 가장 좋은 길상초죠. 그래가지고 성 여릉신 가시고 여릉신을 이루시고 여릉신이라서 각각 원만 보신 도사나의 몸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못난 하열응신이다 말이죠. 하열응신을 말합니다. 여릉신은. 의식이란 말은 바로 화신이란 뜻이나 같아요. 석가모니불 화신 아주 못난 하여름 몸을 화신을 이루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부처님 그 모습 그대로 장육금신 그대로 이제 화신불이 되었죠. 초제 노관하야 선이 오인하야 설 사제 12년 4화 육도 등교 하시니 처음에 녹야원에 계셔서 먼저 다섯 사람을 위하여 오비구입니다 다섯 사람을 위하여 사제와 12년 사실과 사제는 성문의 교법이고 또 12년은 어, 연가극 교법이고, 그 다음에 육도 등 교는 보살극 교법이죠. 그게 이제 삼승교죠 사제 12년 육도까지 해서 그러한 등의 교를 연설하시니. 오비군는 어, 교진녀가 가장 우두머리고, 교진녀로 붙어서, 어, 알바, 발제, 가섭, 심력 가섭이냐, 가섭입니다. 마하남, 마남, 구리, 그렇게 오비입니다 그게 이제 삼승교를 차했다는 그거죠. 삼승교가 다 전교라요. 지금 일승교는 돈교, 삼승교는 전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교는 하음경 같은 일승교고. 그 다음에 점교는 자첨자첨자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교가 점교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게 거의 다 점교와 같은 거지요. 차츰차츰 그 진영기수가 성장될 때, 성숙이 될때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약약 신된 즉 일조 육억이요. 만약에 오시를 잡을 짓는 오시로서 거의 다 앉아 본다면 곧 일조 육억이라 해가 깊은 골짜기에 비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제2시죠. 하암경은 일쪽, 어지요 일쪽 고산이죠? 하암경 신는 하암경은 가장 높은 교법이라서 높은 산만 먼저 비치다고 그랬죠? 여단자. 그 전에 이런 말 있죠. 선족 고산이라고. 여일 초출에 해가 처음 날때 먼저 높은 산에 비치고, 여기는 이제 깊은 골짜기부터, 아함경 같은 것은 깊은 유곡에 골짜기부터 이제 비쳐요. 평지보다 더 낮은 골짜기. 그것이 제2시다. 제2시는 아함시. 만약에 맛을 잡을 찐단곧 저지로 붙어서 낙이 나오미네. 젖에서 이제 타락, 타락, 그, 그 우유가 이제 더 젖이 좀 승화되어 가지고 타락이 나오죠. 이것은 12부 경으로 붙어서 종류하야 출락이니 차종 12부 경 하야 출 구부 수달하라. 12부 경으로 붙어서 구부 수다라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나온 구부입니다. 하엄경에서는 치비부경이 다 있죠. 그것은 두 번째 나그마시죠. 오미 가운데 치비부에서. 세 가지만 빠지면, 어, 구부지요? 법학형 또신내품에 운, 신내품에 바라기를. 이 방편으로 밀견 이인어, 형색 초체 무 유덕자 하야. 부처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궁자가 거벌지어 먹고 이제 도망치니까 말이죠. 그 사람을 붙들어다 또그 혼자 접근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친밀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자기의 아주 의리의리한 왕과 같은 그 모습으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으로서 가만히 몰래 두 사람, 두 사람이 내나 성문 연각을 표시한 거요. 예두 사람의 형색이 아주 여비해가지고 유덕이 없는 사람을 보내어서 잘난 사람 보내면 또 겁나지 않아요 겁을 내고 도망칠 거니까 유덕이 없단 말은 아주 못생긴 사람 초라하고 영 못생긴 아주 걸뱅이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지키는 겁니다 당부를 하기를 여가에피하여 나갈 렸자 서궁자호대 고여 제분이라 하시니라 너는 가히 거기에 저곳에 나가서그 도망친 궁자가 지금 어느 마을구석에 지금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천천히 섰자요 천천히 궁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고용하여 똥을 치게 한다 똥 치는 그런 일을 지금 지키는 옷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등 뜨시게 배부르게 밥 먹고 거기서 품파리하고 일하고 살자고 꼬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쿵자그말 듣고는 괜찮거든. 얻어먹고 다니는 것보다는 일 조금 해주고 뜨시게 배부르게 밥 먹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웃음> 거기까지가 점교입니다 점교인데 지금 아직까지 말이 덜 끝났죠 문답이 또 나옵니다 아까처럼 차량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어, 안 것이냐 답이라 차돈지 후야 차돈이란 말은 돌교 다음 부예, 그러니까, 일승원교, 하음경을 돈교를 바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점교를 바라거든요. 차돈지 후란 말은 점교를 뜻합니다. 돈 다음 뒤에 그 말이죠. 삼장교를 설하사, 이십 년 가운데 항상 하여금 똥을 치게 하시니, 설 삼장교 하사, 이십 년 중에 상령 재분케 하시니 그래서 재분정가라고 아까 적었죠 삼장교가 뭐냐면 소승교입니다 대성삼장도 있지만 은 법화경에는 소승삼장을 삼장교라고 말했어요 기도론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전태 지자대사가 그 말을 따가지고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서 그 장교라는 명칭을 거기서 붙인 겁니다 삼장교라는 장자 딴 거요 장통 배론했죠 사교가 소성도 삼장이 있고 대성도 삼장이 있죠 결국에 3장은 다 똑같습니다. 경이 좀 어, 내용적으로 좀여 옅고 깊고 하는 그런 차별만 있습니다. 대장경이 이 3장으로 되었죠. 경률론 3장. 경장은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이고 아함경 같은 거. 율장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사분율보분율칩송율 바하율, 개율입니다. 논장은 어제 말했죠. 발지론 같은 것, 구사론 같은 것, 또 그것이 이제 대비바사론 같은 것, 그런 것이 논장입니다. 이게 이제 소승 3장을 말한 거요. 대승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소승삼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교라는 이 삼장이라는 말을 따가지고 장교, 통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구란 말. 이제 장구가 나왔잖아요. 장통, 배론 하는 거. 직파, 견사, 번외 등이 아니라, 거기까지서 끝났습니다. 이제, 거까지가 점교를 말한 거요. 곧 견과 사, 번외 등을 파하는 의미다 말이죠. 견번의 사번의 그렇죠. 견본에 사본에 번호가 두 가지요. 견본에와 사본에. 이걸 달리 말하면 견옥 사옥이라도 가지요. 견도 위해서. 끊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견번호라고 합니다. 견도이, 수도이, 차량이, 뭐 가행이, 무학이 뭐 있죠. 소생이나 대생이나 그런 명칭은 똑같아요. 견도위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번외라고 해서 견도위라는 그 견자를 따가지고 견번외라고 한 겁니다. 도를 볼 때, 견성할 때 끊는 그 번외의 종류를 견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두 번째가 다 1번이 견번외고 2번이 4번에 별명은 또 줄여서 사옥이라고도 해요. 혹이라는 말은 번외 아닙니까? 미혹한 거. 사자는 더 깊다는 뜻입니다. 아, 아까 견보다는 더 보는 것보다는 보고 나서도 더 깊이 깊이 사색을 하지 않아요? 보는 것은 앞에 천봉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선봉이 거쳐간 후에 뒤에서 곰곰 이리저리 깊이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깊은 차원의 번호라요 그래서 이4번에는 견도 위에서는 끊지 못하고 수도 위에서 끊는 번호 그래가지고 수도위라는, 수도위는 사색을 통해서 수, 수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번회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견옥사옥이라도 가고, 그 종류는 밑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 가면 은 골치 아파요. 다음에 여기서 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가면 됩니다.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나오죠?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그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두고두고 나와요. 거기 가서 자세히 가니까 우선은 제 명칭,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다른 경험을 볼 때도 저런 게 나오면 이것이랑면 그거 저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불교는 그 어떤 수로와 병사에 대해서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렵다고 한 거예요. 개념만 잘 알아보면 참 쉬운 겁니다. 불교같이 쉬운 게 없는데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하죠. 내가 공부해 보니까 불교가 제일 쉬워요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다른 제자백과 다 있어도 불교가 훨씬 쉬워요 사실. 그 대신 깊이도 깊고 폭도 없고 방대하고 침호한 거예요. 야권. 그래서 곧 견옥과 사옥 견본에와 사본에 그런 따위를 88사 같은 거 그것을 쳐부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돈교를 철한 다음에 이 점교, 삼장교를 철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함 12, 방등 팔 하면 은 20년이 되죠. 아함경 12년하고 방등경 8년하고 20년 동안에 항상 똥치고 있었어요. 똥치는 것이 견옥 사오그 번에 번외를 자꾸 제거하고, 번외하고, 번호, 싸움하면서 찌꺼기 똥 치는 거요. 어린애 길려면은 똥 치야지, 똥안 치고 어린애 길릴 수 없죠. 그런데 어린애 똥은 냄새도 좀덜뚝하지요 노인 똥보다는. 그러면서 누구든지다 어린애가 다절때똥오짐을못 가리고 부모가 다 치워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놓으면 자기가 제 힘으로 다큰 것처럼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은 사람같이 미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동물 같은 건소 같은 거낳봐요 소는 송아지 낳으면 대번 나와서 서서 걸어다닙니다. 송아지를 내가 낳은 걸 파는데, 낳을 때도 그냥 누워서 안 낳고, 소가 이렇게 서서 낳는데, 그 송아지에 나와서 그냥 바로 그러다니요 똥어짐 못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일어난 소라고 소가 제일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지면 사람은 북북기지도 못하고 잘 눕지도 못하고 제 몸을 목도 잘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두 번째는 끝났고 세 번째 방등시라요 그 위다 적어놨죠 방등이라고 빈칸에 방등 뭐라 했습니까 방등 방등로 부 부위 방등은 부위란 말이죠 다음에는 방등부 정명등경을 밝히사 밝힐 명자도 부처님이 밝힌 거요 이 토는 차명, 방등부, 할인이 토로 달았거든. 할인이 토를 달면은 재관법사가 밝힌 것처럼 되어버리지. 그렇게 토 달면은 재관법사 밝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에게 방등부 그런 도리를 밝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토에 따라서 그게 바뀌집니다. 하사토로 달면은 부처님이 방등 법문을 중생에게 밝혀주셨다는 걸로 이렇게 토를 달해야 합니다 차명 방등부 정명등경 하사 단편 절소하고 단대 포원하시며 방등부는 바로 정명경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번역하면 정명이라 해요 청정한 이름, 이름이 본래 없으니까 이름을 깨끗이 벗어나서 언어도 단 치명 철멸을 그 도리를 알아가지고 명상을 초월하면 정명이죠. 이름을 깨끗이 한다. 청정한 이름이라 해도 되고 또는 어, 이름을 깨끗이 해탈하는 그런 의미가 유마요, 유마힐이 정명입니다. 번역하면 정명이라 하기도 하고 이부라 하기도 하고 무구칭이라 하기도 하고. 유마실 범어에 유마실이 나오죠. 유마 거사 이걸 번역하면 정명이라고 해요. 또, 또는 부부치라도 하지요. 무구칭이라고 하면 때 없는 명칭이죠? 그렇게 보면은 청정한 이름. 그러나 청명이라고 번역하면 이름을 청정히, 명상을 청정히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게 되고 청정한 명상이란 말이고. 무구칭은 완전히 때 없는, 우리는 분별심으로서 어느 문자 모든 그, 어, 말 길에, 생각의 길, 말 길에 집착을 하면 은 때가 붙거든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그런 것을 벗어난 그분이 바로 유마힐이라요. 유마힐의 본뜻이 정명이라 하기도 하고 보구칭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을 밝히사,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밝혀와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편을 탄핵하고 탄핵소추한다고 법률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편교. 원교 반대가 편교죠. 소승이 편교입니다. 하음경은 원교고, 원만하지 못하고 치우친, 치우친 소승법을 탄에게, 소승법은 다, 나쁘다고 말해. 앙굴마라라는 그 부처님은 제자인데 그분은 사람 수백 명을 죽인 아주 살인관이거든. 그것이 죽여가지고 그것이라 해서는 좀 어폐가 있지만, 대승법을 단박에 통달해 가지고 소승 성문 저러 10대 제자니 500, 1200 가라앉아를 같이 법담을 할 때, 소승들이 막 쩔쩔 빼요. 소승들이 행편없이막 몰리죠. 인도에 가면 앙굴마라 갇힌 거 이렇게 지옥같이. 만들어 놨죠 그분입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그거 그 경도 안골마라 경도 그 소승을 납작하게 납작코를 만들어 보는 그런 대승 어, 경이라요. 한굴말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번역하면 지만이라고 번역하죠. 지만이 별로 좋지 못해요. 발음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지만인데 그 마약 먹고 뭐그 별로 박정희 집분는1도못 따라가지요. 지만군은. 그건 글자는 다르지만 강굴마라가 사람 하나씩 죽이면은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연주같이끼웠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만이라서 꽃다발 반짝 화만 화만이라고 꽃다발을 화만이라고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꽃다발처럼 끼워가지고 목에 걸고 그렇게 이제 살인광으로 사람 죽이는 그래서. 지만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본에는 유총이란게 있죠? 일본에. 고약한 놈들이에요. 참으로. 임진 왜란때 우리나라 국민들 학살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균형균형 다 잘라다가 그것이 저 경도에, 경도 그것이 어, 누구여요죠 풍신수 길이 차당 옆에 길가에 가면 은 이렇게 해놓고, 거다 큰 이렇게 돌로 해놓고는 거기다 온만히 반면 같은 범서 써놓고는 말이에 유총, 거기다 알레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총이란 귀를 잘라다 할렇게 나쁜 놈이죠. 강굴마라는 손꾸락을 저 잘라다가 그게 죽여놓고 꽃다발을 걸었고, 풍신수 길이는 귤을 잘라다가 <웃음> 그다 묻어놓고 그런, 그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안굴말하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대성법을 깨우쳐가지고 해탈을 얻었지만은 풍신 숙이에는 틀림없이 악도에서 지금 치눔할까 염려가 되지요그 사람은 불법을 깨우치지 못했잖아요. 아. 그래서 소승편교를 탄핵하고 소승을 꺾을 절자 꺾어버리고 대승을 찬양하고 대승을 칭찬하고 대자는 대승이요 원은 원교 원교를 포상한다 기릴포자죠 표창하는 거죠 원교가 제일 좋다 하고 떠받치는 거죠 기릴포자 칭찬할 포자요 칭자와 같은 겁니다 포 자요. 포. 칭찬 또는 찬양 그 뜻이요. 그 글자가 이상하게 썼어. 이자죠 옛날에 충신이나 열려나 효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포상을 줬죠. 표창을 했죠 표창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원교를 포상한다, 원교를 찬양한다, 원교를 칭찬한다. 그 뜻이요. 가시며, 사교에 구설 장하야, 사교에 함께 장을 말하여, 이 반짜교하고, 아니, 반짜교하고, 통별원으로 이 반짜교 하시니, 사교에 함께 장을 말하여, 반짜교라, 반짜교로 삼았고 사교관의 장통배론나이요 장통배론에서 전부 다이 장교는 반짜교로 말했거든 열반계에도 반짜교, 반짜교가 나오죠? 소승교는 반짜교, 대승교는 반짜교 부처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부처님 설법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짜교가 있고 반짜교는 소승교를 말합니다. 소승교만 전적으로 연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도 그러니 이런 걸 보아도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소승 각자들은 반짜교는 자 대승교요. 소승교라는 것은 진리를 전부를 다 설명을 못한 거거든요. 일부분만 반, 반쯤 설명한 정도라 해서 반자만 가르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반자교라고 합니다. 전부를 다못가르켜 주고 일부분만 반쯤 가르켜주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반자교라고 한 것은 전부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반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원만하게 전부를 다 가르쳐준 것을 반짜교라고 합니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장통, 별원, 장교, 통교, 별교, 원교에서 함께 이 장교를 말하여 장교안에나 소승교 아니요? 소승교, 소승삼장교 그걸 반짜교로 만드시고 삼으시고 통교와 별교와 원교로서 만짜교를 삼으지. 그건 다 대승교죠? 통교, 별교, 원교는? 장교만 소승교입니다. 사교 가운데. 만짜교를 삼으시니, 대만, 대반 설만고로 영대교라. 그러니까, 반짜에 대해서 만짜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교라고, 어, 말합니다. 대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말이죠. 대교라고 해 근기를 대해서 반만 대해서 반만 상대로 반쯤 상대해서 말씀을 했다 해서 대교라고 해요.